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우리 엑셀의 기본 탭 중에 데이터 탭에 있었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요 데이터 도구 그룹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게 있죠. 자, 여러분들 위치 다 아시죠? 자, 그럼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왜 쓴다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정수만 입력을 받아라. 날짜만 입력을 받아라. 그래서 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이 있고요. 텍스트 길이를 제한하거나 목록에서 값을 선택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우리 성적표 작업을 할때 이름을 가지고 오는 거 자, 데이터 목록을 잡아놓고 그 목록에서 이름을 선택하는 그러한 예제가 있었고 자 이름은 두 글자에서부터 최대 네 글자까지만 입력을 할수 있다. 그러면 텍스트의 길이를 제한할 수도 있죠. 또한 규칙을 만들기 전에 입력된 데이터 중에 잘못된 항목을 찾는 것도 가능한 것이 바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겁니다. 자 유효성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있어요. 원하는 값만 입력되게 하기 위해서. 원하는 값만 잘못된 값을 입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데이터 범위를 재현하는 기능이고요또단 오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한다고요. 누군가로부터의 데이터를 입력을 받는데 누군가가 입력한 데이터에는 분명히 정해진 형식이 있을 거고 그 형식에서 벗어나서 잘못 입력을 했거나 오타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자. 그래서 엑셀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것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의해서 우리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잘못된 데이터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데이터에 동그라미로 표시하십시오. 자 예제 나오니까 자, 예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자 예제는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제 1번 예제 2번 자 예제 1번 볼게요. 시험 결과 워크시트에서 사용자가 1보다 작은 값 또는 100보다 큰값 1보다 작은 값 또는 100보다 큰값자 얘는 범위가 되는 거잖아. 즉 정수의 범위에요.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값에 범위를 1부터 100까지 잡는다라는 얘기고 또는 소수점 자리가 포함된 값을 입력하는 경우에 1부터 100까지 정수가 아니고 소수점 자리가 입력되는 경우에 뭐라고 한다? 적당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제목과 1에서 100까지만 입력 가능이라는 텍스트와 함께 경고 오류를 표시하는 데이터 유성 검사를 F열 6행에서부터 g 열 22행 셀에다가 추가하십시오. 자 예제 문제가 조금 길어서 이해하는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시험 결과 워크시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시험 결과라고 하는 워크시트에 사원별 시험 결과라고 하는 데이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쵸 4번 성명 직급 부서 필기시험 점수, 실기시험 점수, 수시시험 점수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예제 1번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끄집어냈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이해할게요. 자 시험 결과 워크시트에서 자 현재 워크시트에 들어왔습니다. 사용자가 1보다 작은 값 또는 100보다 큰값 1보다 작은 값 또는 100보다 큰값 아, 정수의 범위가 1부터 100번까지인데 100번까지인데 1보다 작은 거, 그럼 소수점이란 얘기잖아. 100보다 큰 거, 소수점이, 소수점일 수도 있고, 정수일 수도 있으나, 1보다 100보다, 이 범위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는, 소수점 자리가 포함된 값을 입력하는 경우에, 아, 값의 범위가 1부터 100까지고, 소수점이 들어오면 안 되는구나.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값이 들어왔을 경우에 적당하지 않음 이라는 제목을 입력하래요 즉 예를 들어서 여기 필기시험에 71점이 71 점이 있는데 71.1이 들어왔다 그러면 잘못 우리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입력하는 값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음 이라는 제목과 1에서 100까지만 입력 가능 이라고 하는 음, 설명글을 경고 형식으로 보여줘라. 텍스트와 함께 경고 오류를 표시하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F열 6행에서부터 G열 22행 셀에 추가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럼 값의 범위를 잡아야죠. 자, F열 6행에서부터 G열 22행까지 값의 범위를 잡아줍니다.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데이터 탭에 있고요.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합니다. 자 미리 만들어져 있긴 한데요. 자 제한 대상 자 우리는 1보다 일보다 크거나 100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정수로 해당 범위를 최소값을 1로 잡고 최대값을 100으로 잡는 겁니다. 1보다 작거나 100보다 큰값 또는 소수점이 들어오면 적당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경고를 띄워라 라고 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1부터 100까지 정수라는 거죠. 그래서 정수 해당 범위는 1부터 100까지 잡았습니다. 자 그렇죠. 자 설명 메시지 탭을 클릭합니다. 자 셀을 선택하면 설명 메시지 표시합니다 자 설명을 입력하는 거고요자 만약에 이 해당 범위에 잘못된 값을 입력했을 경우에 나는 오류를 띄울 거야 자 그럼 오류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자 오류 메시지에 들어가면 자 여기 볼까요 적당하지 않음 이라는 제목을 쓰래 자 여기 제목 영역 있죠 제목 영역에다가 적당하지 않음 자 띄어쓰기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요. 제목에다가 적당하지 않음 입력하고 자 그리고 1에서 100까지만 입력 가능이라는 텍스트와 함께 경고로 보여줘라. 자, 즉 오류 메시지가 뭐란 얘기야? 자, 여기 오류 메시지에다가 1에서 100까지만 입력 가능이라고 하는 오류 메시지를 경고로 자 스타일 중지가 있죠. 자 여기에 경고 정보가 있습니다. 자 경고 형식으로 적당하지 않은 제목과 자, 이 메시지를 띄워줘라. 자 이해되십니까? 자 1보다 작은 값 또는 100보다 큰값즉 1부터 100까지는 값에 해당 범위가 되는 거고요이 값을 어, 이 영역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값의 범위인거고 이 값을 벗어났을 경우에 1보다 작거나 100보다 크거나 소수점이 들어갔거나 자 이러한 값이 입력되어, 입력될 되어입력 경우에 오류 메시지를 띄워라 오류 메시지의 제목은 적당하지 않음이고 오류 메시지는 1에서부터 100까지만 입력 가능을 메시지로 전달할건데 어떻게? 경고로 보여줘라 확인 눌렀습니다 자, 현재 김성호가장의 필기시험이 71점이에요. 자, 여기다가 71.5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엔터 쳤습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1에서 100까지만 입력 가능, 그리고 제목이 적당하지 않음. 1에서 100까지만 입력 가능은 오류메시지, 그렇죠? 그리고 경고 박스로 나타난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김성호의 실기시험 자 105점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빵! 쳤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적당하지 않음 1에서 100까지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까? 자,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예제 1번의 풀이 과정입니다. 자, 두 번째 예제입니다. 자, HR6행에서부터 자, 여기서부터네요. HR6행에서부터 HR22행까지 여기 들어가 있는 값 중에서 50과 100 사이에 없는 값을 동그라미에 표시하십시오. 자, 문제 이해합시다. 50에서 100 사이에 없는 값 자, 얘가 아, 어떻게 해라? 동그라미로 표시해라. 그쵸? 자 그럼 값의 범위가 뭐예요? 50에서 1 0 0이란 소리야 자 그런데 현재 HR6행에서부터 HR22행까지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값을 보세요 75점, 80점, 45점, 88점, 120점, 74점, 62점 등등의 아, 다양한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값의 범위는 50에서 104이라고 했어 아. HL6행에서부터 HL22행까지 입력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50에서 104인데 아, 봤더니 45점도 있고 120점도 있고 105점도 있고 자이 값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값이 많다는 라 거잖아. 그런 값에다 뭐를 해라? 동그라미를 표시해라.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네, 값의 범위를 잡아줍니다. 데이터 유효성의 범위를 잡아주고요. 그 값의 범위를 벗어난 거에다가 잘못된 데이터로 동그라미를 표시하시면 되는 거죠. 자, 해볼게요. 자, 데이터 탭에 들어가시고요. 데이터 도구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설정에, 설정에 자, 지금 50에서부터 100까지니까 제한대상은 뭐라고요? 자, 그렇죠. 정수죠, 정수. 제한 방법은 자, 이 해당 범위에서 최소값은 50에서 최대값 100점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아, 수시 시험의 결과 값은 50점에서부터 100점까지만 입력할 수 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을 했습니다. 확인 빵. 자, 그다음 뭐예요? 동그라미를 표시하십시오. HR6행에서부터 HR22행까지 현재 값의 범위는 50에서부터 100까지 라고 하는 정수의 범위를 잡아놨는데 현재 입력된 데이터를 봤더니 50 이전의 값도 있고 100의 이후의 값도 있어요. 그러면 50에서 100까지 벗어난 해당되지 않은 값에다가 잘못된 데이터를 표시하십시오. 어디서 합니까? 자,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에 잘못된 데이터를 클릭하시게 되면 빵! 자 결과 보이시나요? 자,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가 됩니다. 45점, 120점, 105점, 39점 이해되시나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받거나 잘못된 데이터를 찾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왜 사용한다고요? 원하는 값만 입력되게 하기 위해서 또 오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고 이 엑셀 양식을 만들어 놓고 나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그 파일을 공유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형식이 주어져 있어야지만 큰 오류를 범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에다가 목록이든 값의 범위든 텍스트 길이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해 놓고 서로 공유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문제 없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는 것 명심하시고 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예제입니다. 자, HR 6행에서부터, 자, 여기서부터네요. HR 6행에서부터 HR 22행까지. 여기 들어가 있는 값 중에서 50과 100 사이에 없는 값을 동그라미에 표시하십시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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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점, 74점, 62점 등등의 어, 다양한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값의 범위는 50에서 104이라고 했어. 아, HR6행에서부터 HR22행까지 입력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50에서 104인데 아, 봤더니 45점도 있고 120점도 있고 105점도 있고 자, 이 값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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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없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검사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